사항 2020년부터 또한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원래는 좀아 2020년 좀 되면은 아 어, 쉬어 가야 되나 좀 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또 너무 많고 여러분들과 아직 못해본 것들도 너무 많고 멤버 제한도 못해본 것도 너무 많고 이제서야 연말 콘서트 한번딱 했는데 앞으로 좋을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즐거운 2020년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지 않해주겠습니다 오늘, Exploration <웃음> 도 이제 끝나고, 이제 2019년도 끝나가는데요. 어, 제가 이제, 3 서른 살이 됐요 이제 회사 SM에 들어와서 염생한 지또 거의 15년이 됐어요. 반을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대 청춘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엑소여러분도 청춘이잖아요? 네 아니 왜 자신 없어요? 여러분도 청춘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꿈을 갖고 있으면 평생 청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청춘을 저희 엑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습니다 어.. 데뷔하고 이제 8년 동안, 이제 9년 차고 아직 아직 10년도 안 됐지만 저 영상을 보기 전에도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중도 무대 하다가 한번 잠깐 실수했고 콜미에 대면 하다가도 잠깐 실수했고. 는 이게명이 <웃음> 아니라 이상하게... <웃음> 이거... 그 곡을 추면서 그때 활동했을 때... 생각이 <웃음> <정말> 계속 났다 <나왔어요. 웃음> 저의소가한년 동안 대상도 많이 받고 <웃음>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웃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너무 많고 어.. 참 모두에게 어린 나이에 멤버를 다 상처받을 수 있는 일도 있었고 근데 엑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도 두배인데열배가 네 됐던 것 같고 그 슬픔, 그 힘듦도 다.. 20대 저의 엑소 멤버들은 아직 어려였다는 <웃음> 아, <웃음> 민선이가 이제 살아났나가는 30, 30, 30 <웃음> 어, 앞으로 어, 30대가 되더라도 40대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꿈꿀 거예요 꿈꾸가 <웃음>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고 함께 계속해서 청춘이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게 사람들 그래요 많이 <웃음> <웃음>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거 없다고 근데 진짜 전 믿어요 X와 엑소에 영원할 거라고 전 믿어요 믿어도 되죠 여러분? 네. <웃음> 오래오래 영원히 <웃음> 사랑하자 알았지? 다시 태어나도 엑소엑소엑 이 광활한 우주에 만나서 이렇게 만난 거는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어..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엑소들한테 전해주세요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할 거고 오래오래 사랑할 거에요 저 믿어요 사랑해 비하원 엑소 오래오래 사랑하자 같이 시간 까요 하나 둘셋 사랑하자 네 좋습니다 아 하고싶은 말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